그냥 냅다 반동으로 그냥 휙 올라가고 이렇게 스스로 인지 못하는 게 되게 많단 말이죠 스스로 알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멸치탈출연구소의 박재우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트레이너로서 솔직히 이건 아닌데 싶은 운동이 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데드리프트를 이제 주로 많이 가르쳐 드리는데 네, 약간 벌크업 시키려고 네. 허리 이제 신전을 못시키고 굴곡을 시킨 상태에서 단순하게 척추의 힘으로만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혹시 한번 예시 한번 보여 줄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처음에 잡을 때부터 이렇게 약간 멀리서 이 상태에서 그냥 허리도 신전시키지 않고 그냥 대충 굴곡시킨 상태에서 그냥 대충 허리 힘으로 이렇게 쭉 굽었다가 와. 이렇게 그러면, 점자세 한번 보여주십시오. 최대한, 어, 데드리프트를 할 때, 내 반은, 내 몸의 무게중심과 최대한 가깝게 붙여서, 어 허리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신 상태. 내 발을, 여기 있는 바벨 밑으로 충분히 넣어서, 이 상태에서, 고관절 굴곡시켜서 잘 잡아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쭉, 들어주시면 됩니다. 많이 하시는, 레플 다운을 가지고 한번 또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레플 다운 같은 경우에도, 사실, 광배근을 이용해서 당겨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 전환의힘이 각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냅다 전환으로만 뒤로 이렇게 당기는 분이 있어요 등, 물론 이렇게 해도 등이 어느 정도는 사용하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사실 광배근의 올바른 활성도보다는 아, 전완근 그냥 여기 있는 팔 힘으로만 당기다 보니까 등 운동이 아니 보니까 막 어, 어깨가 살짝 이렇게 앞, 이렇게 말리는 것 같은데요? 어 맞아요 그냥 가슴을 앞으로 내민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자세를 잡아놓고 여기서 이게 옆에서 봤을 때 팔꿈치와 여기 있는 손목의 각도가 그대로 일직선으로 좀 떨어질 수 있도록 쭉땡겨줘야 여기 있는 광배근의 활성도가 좀올라간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쭉 뺐다가 그대로 오, 확실히 어깨가 뭔가 펴진 느낌이 나요 쭉. 이것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기 흉추가 말린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신 경우도 있거든요 등을 아... 제가 이제 좀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가슴을 내민 상태에서 그대로 쭉 가슴을 내민다가 좀 포인트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멸치탈출연구소를 찾아주시는 회원님들 특징 자체가 조금 이제 올바른 자세, 올바른 체형이 아닌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가슴이 좀 앞으로 굽어있는 경우 특히나 이제 거북목이라든지 뭐 라운드셀더가 심한 상태에서 오, 네. 이렇게 어, 가슴을 내민 이제 신전시키는 걸 유지하지 않으면 사실 어깨에서도 좀 충돌 좋은 이라 이런 것들도 일어날 수 어깨 있기 때문에 막, 앞에 손 대면 막 네. 소리 나는 분들 진짜 많아요 아, 그런데 그렇죠. 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초보자분들이 전부 가동거면를다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체형 또안 좋은 상태에서 억지로 가동범위를 좀 일으키다 보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부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 가동범위를 좀 줄여놓고 진짜 이게 라운드 쇼드인 분들이 네. 어깨가 막 이렇게 쭉 올라가고 네. 근데 올라간 상태에서 이거 내리지 못하고 바로 빡 이렇게 하니까 아... 이 박살이 나시는 네.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이게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아, 와... 또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운동이 네. 턱걸이거든요 아 턱걸이. 네. 그냥 냅다 반동으로 그냥 휙 올라가고 휘휙 올라가고 내려오고 맞아요. 배치기 턱걸이도 그런데 네. 라운드 숄더가 있는 분들이 턱걸을 할때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원래는 그러니까 아까 제우스 쌤 보여준 자세처럼 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보면 은막 이렇게 당겨요. 이렇게! 아, 네, 진짜! 가슴 그런 가슴 분들 가슴 진짜 네.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스스로 인지 못하는 게 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옆에서 좀 약간 그런 자, 잘못된 자세를 좀 잡아 줘. 네, 맞죠. 이 스스로 알 수는 있 방법은 없을까요? 어, 결국에 동영상을 찍어 봐야 됩니다. 네. 뭐 각도가 좀나좀 뭐, 자신의 몸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각도를 좀 음. 설정해서 이제 동영상을 찍어 놓고 자기 모습을 실제로 봐야 돼요. 푸쉬업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다 풀가동 범위로 하시면 너무 많아서 네. 다 이렇게 해요. 아... 아 좋지 않은데 몸을 처음 키우는 과정 중에서는 이제 그 근육의 움직임을 좀 이해하고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약간 움직임에 제한을 좀 줘야 되는데 일단 속도, 리듬이 너무 빨라요 빠르게 올라올 때이 반동을 이용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좀 있어 보이고요 이 이완을 천천히 가져가면서 여기가 늘어나는 느낌을 좀 충분히 가져가 주셔야 되는데 너무 빨리 내려가도 보니까 사실 그 감각보다는 그냥 이제 팔 힘이나 뭐삼두 힘으로 좀 올라오는 게좀 있어 보이거든요 천천히 천천히 그쵸 천천히 내려가셨다가 그대로 쭉 올라오시고요 내려가는 건얼마 내려가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본인의 어깨 유연성에 따라 좀 다릅니다. 오, 어깨 유연성이요? 네. 일단은 올바른 체형을 좀 잡아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뭐 근육이 짧아진 걸좀 풀어준다든지 뭐 늘어난 걸 조금 강화시켜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깨 유연성을 알아보는 방법이 네. 이거거든요. 맞다. 이 흉추를 네. 여기를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휴... 결국에는 네. 이 어깨가 넘어가야 흉추가 움직여야지 네. 가슴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아...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네. 어? 제우스 한번 해보실래요? 배안 움직이고 오제우스 학창시절 많이 안 주무셨구나 엎드려서 주무신 분들이 여기 굳어들여 있거든요 아 <웃음> 엎드려서 많이 주무시고 컴퓨터 많이 하는 분들은 이게 굳어있어요 네, 네 이게 싹네 근데 이게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네. 이게 잘안 움직인단 말이죠 아, 네, 이게 안 움직여요 그래서 네. 이거 안 움직이고 네. 푸쉬업 할때 그냥 이렇게 내려가요 그냥 아 보세요 네. 이게 그냥 이렇게 내려가요 여기는 하나도 안 움직여요. 네, 그러면서 근데 또 이제 하니까 어깨가 이렇게 떠요, 이렇게. 네, 네그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맞죠? 네,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템포를 좀 낮춰야지 확실히 초보분들은 좀더잘 들어가죠. 어, 이제 사실 개수를 채우려는 운동보다는 무조건 이 보디빌딩에서는 충분히 이제 근육을 쓰는 움직임이 항상 그럴까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다들 네. 그 횟수 그거 보셔가지고 네. 아. 뭐 막푸쉬업 100개 아, 하면 뭐 네. 벌어지는 뭐 불포애프터 네. 막 이런 거 보고. 다들 개수 채우려고 안달래요 아, 멸치 태출 연구소 트레이너로서 사람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요즘 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유튜브의 발달로 사실은 조금만 검색해도 뭐 우리가 이제 원하고자 하는 정보들은 다 나오는데 자기 실제 움직임과 옆에서 사람이 이제 지켜보는 좀 괴리감이 좀 있기 때문에 옆에서 충분히 처음 배우실 때는 좀잘